이지하게 배우는 채널 이지TV의 이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또 재미있는 파워포인트 디자인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요 바로 발표할 때쓸수 있을 만한 그리고 청중의 눈에 띄는 그런 그래프를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 만들어 그래프 느낌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의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일자리에 관련한 그래프를 만든다 라고 했을 때 하나 2012년에는 이렇고요 2013년, 2014년 이렇게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발표를 할수 있겠죠. 꼭 이런 그래프를 이렇게 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남성 일자리, 뭐 여성 일자리와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반적인 그래프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이콘을 활용하게 된다면 조금 더 직관적이고 그리고 비교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콘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지금부터 들어가 볼 것은 바로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아이콘 다운로드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아이콘들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저는 여성에 관련된 그래프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우먼이라고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아이콘이 나오게 되죠. 자, 이런 아이콘들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아까 전에 썼었던 이 아이콘입니다. 자 이것을 PNG 형식으로 그냥 바로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512 픽셀로 다운로드 받고요. 자 이것을 바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것을 활용해서 그래프를 만들건데요. 일단 이렇게 하나 크게 해놓고요. 그리고 사각형 도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선 없음 그리고 파워포인트 2013버전 이상에만 있는 스포이드 기능을 통해서 여기 있는 옷 색깔을 그대로 추출해 볼게요. 네, 추출했더니 어, 벌써 그냥 그래프 하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뭘 해줄 거냐면요. 이것을 그룹화 시킬게요. c t r l G 그룹화 누르셔서 살짝만 추소시켜주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도를 입력할 거, 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14 라고 입력해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해놓고 글꼴도 나눔 스퀘어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눔 스퀘어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나눔 바른 고이 나눔 스퀘어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래프 안에 그래도 어느정도 수치가 입력이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다가 뭐 예를들어서 한 200이라고 입력을 해둘게요. 어떤 수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200 정도로 해놓고요. 자 이것을 전체를 그룹화 시키겠습니다. 그룹화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먼저 시켜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애니메이션 그리고 닦아내기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주겠습니다 닦아내기 애니메이션을 적용하게 되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애니메이션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속도가 지금 0.5초잖아요 좀 느리기 때문에 한 0.3초 정도로만 해주게 되면 아주 빠르게 애니메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복제를 활용해볼건데요 복제는 컨트롤 D입니다 컨트롤 D를 활용해서 한번 눌러준 뒤에 그리고 오른쪽에 똑같이 이동을 시켜줄게요. 이동을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이 컨트롤 D, D, D 다섯 번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섯 개가 생성이 되겠습니다. 이,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요. 이것을 이동을 시켜주고 이 그래프만 조금만 키워주고 또 이것도 이동시킨 뒤에 아래에 있는 사각형을 키워주고 올려주고 키워주고 올려주고 키워주는 형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어? 방금 전에 보셨죠? 지금 이 그대로 하게 되면 지금 위에 있는 아이콘이 깨지게 되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사각형만 이동시켜줄게요. 이렇게만 하게 되면 완성이구요. 이 상태에서 조금 크기를 줄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일단 그래프가 하나 완성입니다 둘, 셋, 넷, 다섯 네 어떤가요? 여러분들 그냥 그래프를 만들지 마시고 그래프 위에다가 아이콘을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예쁜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이 자료는 제 블로그 이제세상 네이버 블로그에 가시면 제가 공유를 해놓겠습니다 이 공유한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멋지게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튜브 블로그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TV의 이지였습니다.